약간 좀 마음의 위안이 좀 되셨구나. 안 된다 안 된다. 네네 계속 안 된다는 소리만 듣다가 그래도 네.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긴 한데 조금 힘내서 해주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쁘게 해주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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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친구들도 짱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요. 너무 만족합니다. 그럼 안녕!